직기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 다른 얼굴, 어? 평소와 다른 비디오입니다. 케이스를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정말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한 25달러 정도 그렇게 주었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거를 하는 동시에 AS는 사라집니다. 고장 났을 때 AS를 못 받으세요. 버리시고 그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저는 너무 이쁘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들어나 한번 볼까요? 오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버튼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새싹이 들어있네요. 자 하나는 여분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시려면 스페셜 툴이 필요해요. 제가 회색이 그래가 싫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명이 더 좋을 뿐입니다. 상판, 중간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오픈한 동시에 수리는 받으실 수 없어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후! 볼트가 여기,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개스루가세개세개 120도로 되어 있어요. 뚜루뚜뚜뚜루루루 뚜루뚜뚜. 아,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열, 이렇게 열기부터 어, 이쪽으로 열어야 되는구나. 오예. 자, 우와, 보세요. 안에 배터리랑 연결잭이랑 이렇게 있네요. 배터리 요만하게 들어가네요. 씨. 아이 너무 어려워. 아이. 와, 이쁘긴 이쁘긴 정말 끝내준다. 와, 장난 아니다. 그죠? 닌텐도 스위치 업그레이드 입니다 어, 참고로 저는 2시간 하고 30분 걸렸네요 2시간 반 걸렸네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어제 가면 하지 말아요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그죠 너무 이뻐